WW궁의 월칙 터지는? 어? 확인돼? 어 <목소리> 됐다! 야 야무졌다 <목소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거 자 이거는 콤보리씨가 알려준 영상이 아니라 따로 제가 배우고 왔거든요 자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보세요 몸 안에서 표창 두 개나 가는 방법 맞다. 봤어요? <웃음> 자 갑니다 오케이 <웃음> 야 이거 진짜 내가 어제 콤보리한테 배우고 깜짝 놀랬잖아 자 이래서 이거 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구독, 네 좋아요, 영상 남기면 알려주세요 자 일단 발동 조건 알려드릴게요 W를 쓰고 Q가 여기 여기쯤 닿을 때쯤 W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장착됐어요 이 콤보가 그리고 두 번째 콤보는 WWQ 쓰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가요. 대신 근데 이 과정을 안 하면 안 된대요. 봐봐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궁수고 콤보는 무조건 안 되나? 어 궁수고도 된다. 어 그러네 궁수고 되네. 와 이거 여기서 3표창 나가는 건데? 야 개꿀인데 이러면. 뭐만나에서3표 <웃음> 참? 이거 못 참지. 그래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짤방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고. 일요일이... 어. 피해야 돼. 아. 어. <웃음> <웃음> 언제 가장 써볼까? 계속 하자, 수어야 라인전. 재밌잖아. 시도해볼만 했는데 아나이스야나 이쁘지 않아. 나도 이이이쁘 이쁘지 않나이나 이쁘지 않 나도 이쁘지 않아. 야도 이쁘지 아 나도 아아 자막 아, 라이 방했네 아, 설마. 아, 개소리야 아, 진짜. 릴리야 진짜. 죽여버짜 아, 진짜. 진짜. 깝죽대는 것봐 나이스 럼블. 나이거나 요거로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건 플래시 안 쓰면 죽었겠다. 그렇죠? 마이가 엄청 근접에 사기캐라 아근 콤보를 언제 쓰냐 이거 한타 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한타 때그 전에는 좀 말고 한번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WW궁? WW궁의 월칙 터지는? 어확인데어 됐다 야 야무졌다 자 이겁니다 아 이럴 때개 좋네 이거 월식이랑 같이 터지면서 <웃음> 야 제드 진짜 이거 이거 때문에 오피 가는 거 아니냐? 오, 큰일 날뻔 근데 이거 콤보 있잖아요 이거 콤보는 무조건 한타 때 좋겠다 한타 때 개사기겠네 그럼 이렇게 나가거든 실패 됐네 그래도 막질것 같진 않은데 안타를 해야겠다 나이스 잡았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인이 던지네 야, 야, 처치했습니다 더블 킬 트리플 킬 쿼드라 킬 펜타 킬 나이스! 어 야야야야야야 야야 야. 본인이 던지네 야타 펜타! 펜타 펜타, 펜타! 좋아요꽃 you. No, 아 까비 어 안와? 게임 끝내줘? 아 계속 써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한타 때나 진짜 막 숨어있을 때 그때 아니고서는 쓸 수가 없다 근데 효율은 유용한 것 같아 월식 월식도 좋은 것 같아 이러면 아 맞아 님들 짧게 그림자 쓰는 건안 됩니다 짧게 무조건 길게 써줘야 됩니다 길게 아시겠죠?